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올한 해가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합니다. 네, 기쁜 일도 안타까웠던 일도 참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47회 로또 총 판매액 1031억 원, 1등 당첨금 247억 원으로 9분이 당첨돼 1인당 27억 5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2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2조 4,344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2022년 행복드림 로또 645의 발자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올해의 마지막 로또 추첨이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복드림 로또 645의 발자취를 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까요? 올해도 선행으로 모범을 보이신 황금손 분들을 모셨습니다. 당첨자에게는 행복이 어려운 이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행운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올해도 황금 마이크는 다양한 복권 기금 현장을 부지런히 소개했습니다. 로또 발행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천회 추첨을 기념하는. 집 방송도 진행됐는데요. 우리 사회 나눔 문화를 한번더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복권위원회 행복공간봉사단의 봉사활동 현장도 밀착 취재했는데요. 벽화봉사, 김장봉사, 그리고 연탄봉사 등 여러 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2022년 행복드림로또 6 4와 함께한 한해 어떠셨나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행복을 나눌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희망찬 새해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MBC와 함께해 주세요. 오늘 황금소원은 힘찬 응원으로 파이팅을 전하는 분 모셨습니다. 네, 치열이더 박기량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기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치어리딩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신 활동이 있다면서요? 네, 현재 한복지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도 하고, 또 제빵봉사에 참여해서 직접 만든 빵을 소외계층에 나눠드리기도 했고요. 어, 유기견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선행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 치어리더들과 함께 자선콘서트를 열었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어, 한번더 기회가 된다면 자선콘서트를 통해서 즐거움도 드리고 나눔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네, 멋진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2022년 한해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2022년의 마지막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숫자 몇 번이 나올까요? 6번. 자, 두 번째 숫자 알아보겠습니다. 행운의 두 번째 숫자. 12번. 자, 세 번째 볼은 17번입니다. 자, 네 번째 숫자는 몇 번일까요? 행운의 네 번째 숫자 알아봅니다. 21번.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을 추첨합니다. 39번. 아, 공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섯 번째 숫자는요. 32번. 2등 보너스 볼 추첨할 차례입니다. 30번. 제 1048회 로또 당첨번호 정리해드립니다. 6번, 12번, 17번, 21번, 39번, 32번이고요. 2등 보너스 볼 당첨번호는 30번입니다. 지금까지 박기량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